안녕하세요 소름공인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오늘은요 옆에 화면에 보이는 부동산 절세비책 부동산 세금폭탄 밑에 저자에 방희선 이진규 지연 이렇게 되어있네요 경영정보사라는 출판사에서 어, 이렇게 출판을 한 책입니다 어, 어제 6월 17일부터 이제 배송이 시작되었고요 어, 내용은 세금에 대한 걸 짚어뒀는데 뭐 너무 어렵고 난이도 있는 그런 세금 그게 아니라 쉽게 그냥 편하게 아침 출퇴근 길에 그냥 잠시 읽을 수도 있고 집에서도 뭐 쇼파에 누워서 그냥 독서산 매경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흔히 친구들과 뭐 커피숍에 가서 차를 마셔도 한 두세 잔 같이 마시면 이 책값이 넘을 것 같고요 맞죠? 근데 뭐한 권의 책을 들고 두고두고 두고 내가 또 궁금한 걸 접목해서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책이라고 하면 첫째 세금책은 너무 어려우면 책장이 안 넘어갑니다. 뭐안 넘어가면 사가만한 책이 되어버리죠. 그렇지 않고 또그 외에 뭐 부동산 투자 관련 책이라고 샀는데 예를 들어서 책값도 요즘 만만찮더라고요 그래도 돈을 들여서 책을 샀는데 전혀 끊질 것도 없는 책, 그런 책들도 저도 책을 사가보면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금은, 어, 법과, 뭐, 어떤 시행령, 그 다음에, 어, 기재부나 국세청에서 나온 예규, 뭐, 어떤 그 사례, 그런 걸 근거로 정리를 해놓은 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끈질게 있겠죠. 개인의 어떤 그런 의견들이 아니니까. 어, 그리고 소소하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어, 뭐, 고객분들과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 집을 당장 사거나 팔거나, 뭐, 어디 정여나 상속을 했다. 종부세가 나왔다. 재선세가 나왔다. 이럴 때 어, 세율이 얼마가 어떻게 적용됐지? 이렇게 싶은 것들을 아주 손쉽게 그냥 찾아볼 수 있는 뭐 그런 하나의 도움의 역할을 해주는 그 정도의 책은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더 깊이 있는 상담은 당연히 뭐 전문가 또 세무사님들 만나서 상담을 하셔야 되지만 기초상식을 가지고 상담을 하러 가는 것과 무턱대고 가서 상담 의뢰를 한 것과는 건져오는 내용들이 또 다르죠. 그래서 그런 도움미 역할 정도의 책인데 중요한 건 초롱소장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책의 저자로 이름이 올려있는 책입니다. 물론 같이 공동으로 성함을 올려 두신 이진규 대표님은 전직 국세청 조사관 출신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3일인포마인의 현역에서 지금도 세무상담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다만 그분이 초롱 부동산 유튜브 구독자이셔가지고 또제 유튜브를 들어보다 보니까 재개발 입주권 관련이나 뭐 여러 가지 또 세금에 관련된 내용들을 유튜브에 다룬 걸또 보시고 같이 공동으로 책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저는 살다가 또 이렇게 멋진 또 사람으로부터 오는 기회는 기회는 사봐야 기회잖아요. 뒤에는 지나가고 나면 뒷머리가 대머리라서 잡을 수가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책에 이름을 넣어놨는데 사실은 너무 책임감이 또 많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걸뭐 책이라고 썼나 이러실 분이 한분이라도 계시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 그래도 세금인데 이해되기 쉽게 외래어 같은 세금 용어들을 그래도 한국말로 알아들을 수 있게 어 서주셨네요 이런 정도의 칭찬만 들어도 제가 너무 잘했다 싶고 감사한 마음이 들 그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오늘 어느새 토요일이죠 책 주문하시면 뭐한 2, 3일은 안 걸리겠습니까 어, 토요일이나 이럴 때 옆에 휴양지에 놀러 갈 때도 책한 권쯤은 넣어 가셔가지고 그래도 한 번쯤 읽어 봐 주시면 아 그래도 초롱소장 덕분에 이렇게 세금 관련 책을 이렇게 또 읽게 되네요 하는 이런 인사를 듣고 싶습니다 <웃음> 어, 그리고 늘 좋아요 해주시고 구독해주셨던 그 응원처럼 어, 책도 교보문고 인터파크 예스24 알라딘 어, 요 서점에 들어가시면 책 제목을 부동산 절세비책 부동산 세금폭탄 요렇게 검색창에 제목을 적으시면 책이 딱 뜹니다 10% 내네 군데에서 다 할인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책을 이렇게 이제 제 아는 뭐 단톡방이나 지인들한테 이렇게 책을 내게 됐어요 하고 소개를 드렸더니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지인들하고 나눠보겠다면서 한꺼번에 여러 권씩 주문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내 아는 분들이 이런 책을 낸다라고 했을 때 나는 저런 마인드를 내가 가졌을까?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거한번 정도는 제가 사봤던 것 같아요. 어, 근데 한꺼번에 이렇게 사서 주변에 어, 소장님 뭐 갈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지금 하신 분들을 막상 제가 그런 분들을 대하고 보니까 너무 남달라 보이는 거예요. 어, 나는 정말 저렇게를 못했는데 막상 그 일에 부딪치고 나면 그게 다 검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정말로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지금 어, 그런 분들을 보면서 또참 많이 힘도 나고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어, 남들한테도 어, 누군가 지금 저한테 베풀어 주시는 그런 그 주변 지인들의 그 마음처럼 아, 나도 다음에 이런 기회는 이런 지인, 지인의 자리가 내가 되어줘야 되겠다 그런 걸또 배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웃음> 너무 감사하고요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 요책 말고도 또 다른 책을 또낼 거예요. 그때는좀더또 깊이 있는 또 그런 모습으로 세금이 아닌 또 그건 또또 또 다른 분야의 그런 책으로도 한번 만나 뵙기를 또 약속드리겠습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